너무 좋다 오늘 응, 카페는 남의, 남의, 남의, 남의 남의. 안녕 <웃음> 꽃놀이를 왔어 너와 함께 말해 <웃음> 나? 아니 럭이 <러기> 너 <웃음> 여보 왜 어쩔 때는 행님들이고 어쩔 때는 럭이야? 평상시에는 럭이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거나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줬을 때는 아니, 아니 형님 보셔야 돼 <웃음> 근데 왜 꾸러기야? <꾸럭이야>. 뭔가 <웃음> 개구지잖아 <너는> <웃음> 별 이유는 없나보곤 자장거타고가수있 <웃음> 어, 여기 자장길이야 <자정화> <웃음> 어, 잘못 들어다 찍어줘? 아왠 뚱뚱한 데어데 웬일이래? 안, 안 뚱뚱하다고 <웃음> <안 뚱뚱한다고> 하고 <웃음> 한 정도 퉁퉁한 정도? 감사하네 잡았아 어, 가자 아빠 어, 손잡아 <놀람> 저 사람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빨리 <놀람> 만들어야 아, 일어났어 바위 위에서 <놀람> 아? 아 원래 이게 쉬워진다. 점청 많아지고 있어. <웃음> 음, 엄청 많아 가지고. 응 아, 영상이네. 상내 성격에 대해서 누가 저렇게 확신하면 좀 짜증날 것 같긴 하다. 근데 저 남자애보다는 저 역도부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긴 하다 성격이 착해보여 그지? 싸우겠다 쟤는 음, 사기면 엄청 싸우겠다 쟤는 딱봐아서 그런 어 뭐야 끝나는거야? 최종선택 안하고 끝나는거야? 다음 편에서 하나도 진짜 길게 끈다 신경쓰면 <웃음> 되잖난 절대 선택 안해 저런 사람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월요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는 언니들을 만나러 용산으로 갈 겁니다. 이 언니들은, 그한 명은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고요. 한 명은 운동부인데, 다른 학교 운동부여가지고 저보다 언니인데, 대학교 때그 언니가 우리 대학에 편입을 하면서 같이 대학교에 다녔던 그런 언니입니다. 그 언니들이 둘다 자연분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도 좀 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건 잠블 화장품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칼라그리드님 어 지금 30주인데 지금 몇 주까지 올랐지? 어 26주가 25주까지. 오얘 걸어 <웃음> 빠른 빠거 아니에요? 1년 대학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8개월? 이제 9개월? 이제 9개월인데 어떻게? 찍어시는게가습니다까버르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좋겠다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이게 사진이랑 또 다른 거 같아 맞아 이렇게 막 애들이 움직이는 거막 나중에 보면 영상 같은 거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놓으면 나보자 언니들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헤어지고 잠깐 구경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일단 분만 방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했는데 역시나 하... 자연 분만에 대한 고민이 되네요. 저에게 고민할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정한 기한인데 한그 2주 동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병원에 갑니다. 8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6분이고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저 지금 차병원 진료 보고 나왔는데요. 너무나도 다행인 소식입니다. 폭이 가장 큰 면이 5.6cm 정도였는데, 오늘 재보니까 가장 긴 면이 4.9cm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재는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줄었다고 해가지고, 하,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혹이 조금 줄고 아기는 좀 커서 심장이 좀 밀려있는 위치도 많이 중앙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 앞으로 또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다행입니다. 곰트란 쉐리에서 에 샌드위치를 사왔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리코타 치즈 샌드위치 사왔는데 이거를 먹을 겁니다. 아 이거는 한개다 먹으면 안 되겠는데 돼지 되겠는데 하지만 한개다 먹겠지. 근데 차병원 갈 때마다 곤트란 쉐리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맛있습니다. i Thank you so much. You can find us most nights and weekends on the p o n t s Arts.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엄청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도착한 택배는 맘놀이라는 쇼핑몰에서 협찬을 해주신 의류거든요. 제가 이제 임신 후기가 되면서 맞는 옷도 없고 그리고 계절이 갑자기 엄청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입을 옷이 없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되게 타이밍 좋게 인부복 쇼핑몰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맘누리라는 쇼핑몰이 10년은 된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쇼핑몰이다 보니까 의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 디 라벨이라고 자체 개발한 브랜드가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고르는 내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뜯어볼 건데요. 오, 포장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각 맞춤이 엄청난 포장이네요. 가디건 두 개, 상의 세벌, 그리고 원피스 원피스 네벌입니다. 임산부가 원피스 입는 게 제일 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춥더라고요. 원피스만 입으면. 기모레깅스를 입어도 약간 추워가지고. 원피스를 계속 안 입었었는데,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마음껏 원피스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피스를 먼저 뜯어보겠어요. 제가 겨울 쿨톤이어가지고. 이런 라벤더 핑크를 좋아합니다. 아주 시원한 재질의 원피스. 오. 아주 품이 넉넉해가지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구김없는 재질. 이것도 핑크색인데 웜톤의 살구색. 신축성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거는 입으면 배가 딱 보일 것 같은 그런 원피스예요. 요즘에는 배가 나온 게 약간 당당해져가지고 배 나오게 보이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이거는 검정색이어가지고 약간 얌전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톡톡하면서도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재질. 오 이것도 예쁜데. 카라가 있는 디자인에 오 이건 신축성이 엄청 좋고 오 완전 신축성이 좋네요. 이 전에 있는 애들보다. 이렇게 입었을 때 화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진짜 완전 대박 끝? 만삭이 돼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축성이 너무 좋네요. 음. 그리고 이제는 상의도 살이 쪄서 잘안 맞아가지고 상의도 좀 샀습니다. 오 이것도 잘 입겠다. 완전 이거 남편 입어도 되겠는데? 어깨가 굉장히 넓고요. 약간 신축성 있고 좀 시원한 재질의 니트예요. 어 이거는 그냥 인부복 바지에다가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예쁘다. 이거는 겉에 있는 이 검은 색깔 라인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웃음> 역시나 깔끔하게 예쁘네요. 그리고 그냥 라운드 티. 티가 너무 얇으면 안에 다 비치고 특히나 인부복 바지 입으면 거의 배바지를 위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티를 너무 얇은 걸 입으면 배바지로 되어 있는 라인이 너무 울퉁불퉁하게 드러나고 색깔이 비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두꺼운 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두껍다. 없고 이렇 귀여운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도 길어요. 남편이 탐낼 것 같은데 이거 잘 입을 것 같다. 완전히 한 여름은 아니어가지고 약간은 두꺼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가디건.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매일 안녕 가디건인데 이거 색깔을 다른 걸두 개를 샀어요. 이 가디건이 이게 기장이 되게 길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가디건들은 진짜 다 짧고 몸에 딱 맞는 가디건들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외투로 입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있고 비 오는 날에는 추우니까 이런 가디건은 있으면 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애기 낳고도 그냥 오버핏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거 베이지 색깔 하나 있고 스카이블루 색깔 하 스카이블루긴 한데 약간 회색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완전 튀는 색깔은 아니라서 무난무난하게다 겹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외출을 할 건데 오늘 이렇게 배송 온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 편이라 반팔 원피스에다가 가디건 하나 걸쳐서 입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 입자마자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일단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고 신축성이 없어서 배가 너무 낑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만삭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이 정도 남아서 그리고 제가 키가 178인데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 좋네요. 다리가 많이 부어서 또 다리가 많이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딱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 샀던 베이지 색깔 가디건 입으니까 여기가 약간 웜톤 핑크여가지고 연어 색깔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축성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배가 많이 나와도 쌍둥이 새 쌍둥이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들고 이거는 또 카라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강한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아주 치마가 깁니다. 저한테도 이 정도 길면 다른 분들한테는 더 밑으로 내려올 텐데 다리를 가려줘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디건도 입어봤는데 가디건 입으면 아무래도 배가 좀 울퉁불퉁한 부분도 가리고 보온도 되고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화사해가지고 딱 봄에 입기 좋은 착장일 것 같네요. 저는 이 디테일이 검정색에 이렇게 베이지 색깔 목이랑 팔 부분이 돼 있어서 이뻐서 샀는데 확실히 이게 마음에 드네요. 연어색깔보다는 배가 조금 더 넉넉하고 신축성도 조금 더 있어가지고 더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기장이 매우 길어서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오피스를 갈 일은 없지만 오피스 룩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병원 갈때이 검정 색깔을 입고 갈 거예요. 검정색 머리띠도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하고 갈까 말까? 그리고 가디건 한 개만 입으면 추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괜찮은데 이번 완전 주문이 성공적이었어요 완전 맘에 든 서울 해와까지 지하철 대장정을 두고 잘 다녀올 수있겠 남편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렌트카를 받았어요. 근데 차가 너무 좋네. 이 의자가 나의 등을 약간 감싸 안아주고 있어. 어미새가 아기새를 감싸 안아주듯이. 뭐 무슨 냄새가 나지? 뭐쎄쎄 냄새나. 오, 이거 그랜저라고? 이거 얼마야?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인데 어. 한 6천은 하지 않을까? 나 차를 반하라 봤어 이거는. 비싸네. 어랜저 뒤에 탄 사장님 치킨 음료수도 있어? 응 해피타임 저번에 먹었던 거랑 같은 건가? 응 이거 이름이 뭐야? 그럼 이 맛이야? 그 맛이야 <웃음> 역시 우리 동네 교통이 짱이야 음, 백주타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맛이 없어. 반이 없어. 적이해주 적절해 응. 오늘도 어제 받은 어제입은옷니다가습니다다가 흰색깔 반팔티. 이거입었고요 바지는 원래 있던거여가지고 그냥 청바지랑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오늘 이거를 입고 친구들 만나서 우동 먹으여갈 거예요 여보 안녕 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고기 들어가요? 아니요 피곤하구만 이걸로 해서 나 포장할 거야 포장까지? 배지 영님 네. 지금 적으신 분이시죠? 네.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기다리실 거면 대기 드릴까요? 네. <웃음> 쓸쓸한 봄전냐야 <저녁. 웃음> 우두네개톡 한번 볼게요. 어제 기장님 얘기랑 같이 아, 서톡든톡톡와 비벼주세요. 뭔가 아쉽네 톡톡게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거 벤는게이어마아 우츠라가 우라가뭐별도 잠수도 돼있어요. 와 이거 오랜만에 만들거안 찍어서 안 찍어서 안 찍어서 만들 지있어아좀 예쁘게 먹어야 되겠 카메라 앞에 있어요. 근데 방금 너무 약간 꺾어 먹은 거 같아. 근데 네, 아 역시 이 카메라 예쁘게 나오는 거야.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와요. 나와요? 어, 아, 피부가 좋아 보여. 맞아 이게 약간 화장실하게 나오는 거야. 그고 집을 찍고, 호르미를 찍고. <웃음> 이렇게또 많이 먹는다고? <웃음> 왜야? <웃음> 아, 이거 한개다끝내놔니까봐무웃 <웃음> 호름이 증량 프로젝트에 우리가 <웃음> 다 먹을 수 있는거에요? <웃음> 다 먹을 수 있어요? 국자 하지 마세요 노 r 리스 s 그녀는 강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잘 먹어 <웃음> <웃음> 아들을 원했는데 딸. <웃음> 딸 됐잖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좀 아들을 원하는 집은 딸을 갖고, 딸을 원하는 집은 아들을 아들을 갖고. 아들이 편할 것 같아. 아들이 낫거 딸은 너무 걱정야될게 많아. 딸 딸이 낫죠. 낫죠. <웃음> 아들라면 고추 한 개만 다육하면 되는데 딸라면은 모든 고추를 다 양육해야 돼. 공자가 낫겠다. 그리고 내키 <웃음> 네 물려받을 거면 남자가 그래. 낫지? 마치 결정해주는 것 처럼.. 그래! 그런 <웃음> 거안 <웃음> <사람도> <웃음> 했는데! 그래 아들이야! <웃음> 신기하 남자친구도 없어! 어. 그래 아들로 하자! 에이. 자이라 축구 싶어,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 <웃음> <웃음> 하이! 아이스크림 녹아 빨리 가자! 시 가자 이용아